이번 정류소는 월드컵 파크 5단지 상암 중고등학교 입구입니다. 다음 정류소는 월드컵 파크 7단지입니다. This t o p is World Cup Park Complex 5, Sangam Middle and High School.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 착용하시고 미착용 시 승차할 수 없으며 2020년 11월 13일부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